떨어지는 곳 2,30억 써갖고 300억 받는 데야 그냥 늘리이할수 있는 곳 표현 자체가 맑아 근데 딱이 자리 보자마자 이거 잡은 사람은 고민 안 했을 거야 백종원 씨가 어.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 예산을 활성화를 위해 백종원 씨가 만든 건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 사권이 욕심을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안 취지가 좋아요 희미해졌어 근데 나중에는 고비는 있지만 정리는 더 있고. 이렇게 희미해지는 이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 무덤 파는 꼴이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놀람> 안녕하세요 연수닥입니다 신나시죠? 몰라요? 좋은 건가 봐? 그냥 <놀람> <놀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 어디게요? 고깃집. <웃음> 기운적으로는 좀 어때 보이세요 그냥? 무지는 엄청 넓은데 뭔가 주상복합 같은 여러 가지 기운이 잘 믹스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웃었나봐. 웃음이나 그냥 늘리이할수 있는 곳늘리이하는 뭐야 좋지 품은 자체가 말가 많이 잘 닦았나 지금 이렇게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테이블 같은 거를 음. 그런 게좀잘 어울려요 그그 그 장소랑 지금은 테이블 만들고 해놨잖아요 근데 자꾸 바뀌어 음. 바뀔 거야 그런 컨셉을 가졌던지 우리가 리모델링 하듯이 그거만큼 이렇게 컨셉을 자꾸 바꾼다 그래 바꾸면 괜찮아요 너무 좋지 주소도 한번 불러드릴 까요 떨어지는 곳 이거 잡은 사람 누군지 몰라도 야.. 안 좋은 기운은 없으세요? 안 좋은 기운은 딱 걷어놨어 할아버지가 둘러 지금 갔다 오셨거든 허벌판 아무런 기운이 없는 곳에 위자리를 잡은 사람의 기운으로 다 들어가 있는 보는 안목이 있는 거지 근데 딱이 자리 보자마자 이거 잡은 사람은 고민 안 했을 거야 고민이 안돼 이거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예산시장이라는 곳이에요 백종원씨가 어.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 예산을 활성화를 위해 백종원씨가 만든 건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 상권이 욕심을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이 시장이 들어서는 곳이 맞았나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봐봐 취지가 좋아요 희미해졌어 근데 나중에는 고비는 있지만 정리는 되 근데 이렇게 희미해지는 이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 무덤 파는 꼴이야 2, 3 0억 써갖고 300억 벗는데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유지는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굳이 이 힘든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산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 하겠지만 이 사람은 안 그래 뭔가 발전해 나고 발견하고 유지의 세계를 우리가 탐험하는 듯한 진짜 이사람 탐험 과해도 잘했을 거야 <웃음> 이게 어? 언제 언제 세워졌어 얼마 안 됐어요 음. 이번 년 너무 뭐 사람들이 막 인파가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몰렸대요 재밌어요. 앞으로는 백종원 씨좀 어떤 좀 행보를 좀더 이어갈까요 이 사람은 뭔가 또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어 항상 근데 이게 실천력도 뛰어나서 이게 확고하게 계획 딱 세워지면 바로 근데 뭔가 사회 공헌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좋은 취지로 욕도 먹겠지만 왜냐면 너무 백종원이라는 그 타이틀에 브랜드화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이름 없는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름 있는 거 따라가고 싶지 이름 없는 거 가고 싶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흙과 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람은 흙에서 백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